이번에 들어올 친구가 나이 23살인데 혈액형이 A형이고 INFP네요 춤은 중 노래 중상 키175 아,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똑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날씬하고 이쁘고 막 그런 사람은 원하겠지만, 난, 나는 또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얘기했죠. 그,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 개입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했잖아요. 딱 그, 런 친구를 구했어요. 제가 딱 원하는 그 친구였어요. 어, 개입기. 어, 개입기가 넘쳐나요. 음, 응, 코믹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공연들이 이제, 이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원래, 6월 19일쯤 태국을 민이랑 같이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조금 당겨야 되나? 어, 지금 생각 중이에요 민이 한민이 몽키야 왜? 내가 한민이랑 친하니까 이상한가 봐? 6월 2 4일날 미스 인터내셔널 퀸이 하잖아 그래서 어, 같이 보러 가자고 금요일부터 주문해요 금요일부터 금요일 나오면 인사드리고 지켜드리겠어요 근데 이 MBTI랑 이런 건다 마음에 드네 저희 한명더 구할 거예요 한명더 왜 미리 구하냐면 빠질 사람을 체크를 해서 빠지는 사람은 한명 빠져요. 한명 아직 밖이야. 그냥 내 눈치 안 봐도 돼. 네가 뭐 언제 내 눈치를 보고 살았어? 차 언제 나오는데? 다음 주쯤엔 알겠으면 좋겠다. 그쵸? 나보고 뭘한 알아? 지가 그차를탈 테니까 나보고 내 차를 팔고 지가 타고 다니는 걸 타라는 거야. 무슨... 나클 때부터 너무, 내가 너무 스트레스였던게 나는 항상 클때세 옷을 입고본적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 우리 그. 오빠 옷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는데 다 크고 나서 약간 그런 게 트라우마라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막 이렇게 싫더라고 그게 차도 지금 GLS도 사실 지가 타던 거를 지가 S를 사고 난 내가 타고 다녔던 건데 이번 차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가 타고 싶어 하던 차는 지가 타라 그래 나는 그 S가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너무 커서 차가 커서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거를 갖다 팔아버리고 내 차는 누굴 주든지 여동생을 주든지 줘버리고 하은이가 뭐 사실 좀 면허증이 있으면 하은이 주면 되는데 하은이가 면허증이 없으니까 차는 오래 갖고 있으면 똥차가 되잖아요 줘버리든지 팔든지 하고 나는 SUV를 하나 살 예정이에요 가격 착한 애기 제네시스 SUV 말고요 벤츠 SUV 아니면 볼보 SUV로 살 예정이에요 X60인가 저희 형제요 또 사남 1녀 중에 제가 차남이에요 차남 포르쉐 가이에는 별로예요. 제또제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약간 뾰족한 차가 싫더라고. 나는 차도 통통한 게 좋고 개도 통통한 게 좋고 난 뭔가 통통한 게 좋더라. 사람도 통통한 게 좋고 <웃음> 어, 스직키도 통통해 이어봐 물을 좀이 좋아하고 통통해. 언니, 가슴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형? 어, 돈으로 가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1일 불화살. 음, 잘 가려줄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그, 가슴에 감아 돌리면 안 되는데. 아, 저 그런 년 아니에요. 저는, 훔치면, 몇천만 원 훔치면. 그 아가씨는 좀... 뭐,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견물생심이라고 어, 그래. <웃음> 진짜 그러다가, 팁 광고 그러다 잘리는 거예요. 보이는 옷 있잖아요, 거의. 아이 브라자에, 그, 팁 넣고 그래갖고, 잘린 아가씨 하나 있거든요. 그럼 안 돼요? 손목 안 나요? 이제 걸리면? 어, 합격했어요. 음, 어, 그 아이야? 네, 괜찮았어요. 이, 레디맘마 레디, 제가 준비해왔더라고요. 어? 잘해요. 어, 완전 잘하진 않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컨셉 페이를 좀 해야 되겠어요. 랑이랑 너랑. 그래서 뭐 내가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키도 너랑 비슷해요. 일단 처음에 는 이제 랑이가 한대 쓰고 너네가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그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진짜. 그림이 <웃음> <너희> 아니죠. <웃음> <웃음> 그렇게 <웃음> 아, 그림 너무해. 그렇게 이렇게 세배까지는 않고 저희가. 두 배로 그려주세요. 이제 좀 우리가 바쁠 예정이에요. 이상도 준비해야 되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쵸? 내가 원하는 색깔의 아가씨를 구해서 그 이거 공연을 지금 내가 구상을 하고 있는 공연이 있었어요 우리 팬분이 보내주신 보석 박힌 스탠드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거 딱 세워놓고 아 너무 멋있겠다 공연하면은 아 너무 멋있겠어